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분. 오늘도 친구 마지막 알바 도와주러 이제 청소 알바 갔는데 제가 그때 청소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되게 빡세다.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되게 힘들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어 영상을 켜놓고 어떤 어떤 청소를 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청소는 저렇게 하는구나. <웃음> 한 인생 덧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루 벌어 가지고 주유하면은 뭐 없어요 선택할... 기름 넣고 밥 먹고 하면은 그날 벌었던 m also. 연료캡을 i 으 n t 영수증을 받아주세요 오 i 신용카드가 리더비에 e y o 어 can't look at this. Young sister, I'm g o i n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친구가 밥안 먹고 갈라 그러길래 제가 김밥 좀 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밥 어? 네 줄이야. 김밥 네 개요? 예 신기하다. 여기 계어 계란이네요. 행준 줄 알았는데. 어 계란이. 신기하다. 예스가 없구만.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자 삶의 현장이다 이게. 까리 우리 자리 첫째 가면 되지 뭐운전못는사람도 요새 워낙에 많이 보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럴만한 사정 있겠구나. 그래. 상가에서 이제 어린이집 하는 거지. 거기 청소하는 거고. 네가 휴지서 갖고 오고. 아니 휴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 어. 에 가짐 하나 살. 어. 응, 에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내려 아, 이거 아. 내려 놔. 빨리 줘 빨리. 어, 빨리 주라고? <웃음> 화장실 가고 진다. 는 것들 그리고 이런데 막풀 같은 거막 묻어 있고 이런 거 닦는 거야. 리고 계속 이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One, 차차차, t h 까져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아, 그냥. 두끼까지 여름에는 두끼 입어야 돼. 범인이라 아닌데 두 끼에 가겠지뭐 돈을. 근데 여기 진짜 귀엽다. 이거 영창에서 이렇게 생겼거든. 아, 그래? <웃음> 와, 진짜 얘기들이라 봐. 이거 와, 여기 진짜 크다. 귀엽다, 진짜. 너희 집에 있는 그,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 못해. 어린 집 하니까 예전에 만났던 여자분 생각나네. 왜? 미용실 일할 때. 응. 그 어린이 교가 만났어? 어 만나려고 했는데 음. 그분이 나이가 조금 있었어 우리보다 음. 근데 그분이 네번 조건이 있었어 뭔지? 자기는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된대 아 그런 조건이었어? 어 그리고 무조건 교회 다녀가지고 어. 거기에 영향력이 엄청 컸으면 좋겠대 교회는 무조건 다니고 음. 돈도 다 내고 있냐 음. 뭔지 알지? 아 심리조건 해야돼? 어다 해야돼 뭐집사님거어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대 그게 조건이었어 그렇고 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니까 다음날부터 연락 안됩니다 진짜 특이한 사람 많아 어, 그렇지.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소변 사는 것 처럼 응. 이한가같데 й b 야, 방금. 그 방금. 어, 방금. 어, 방같 어, 방금. 어, 방금. 사 어, 적이있 어, 가지고조금 어, 방해 네? 추우시다금요 청소를 얼마 안하셨나 <웃음> <웃음> 오선도선 아야. <웃음> 그또까그개 okay. uh, okay. uh -huh. 기운 빠져. Okay. 키워넣기고 엄청 깨알겸 뭐야? 몰라 이거 갑자기 또 생겼던데? 일단 여기다가 두자 이거나 여기가 이제 어린이집이 될 곳이라는데 아, 여기 앞에 텔레토비 동산도 있고 애들도 되게 많은 거 같아 부럽다 저렇게 생각 없었을 때가 제일 좋은 건데 나도 저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는데 청소는 다 끝났고 여기 쓰레기들 그리고 남은 마대 그리고 사다리 그리고 기타 등등 아, 청소 도구들은 다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실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 고무장갑 껴는데 손이 어우 리 할머니 손대부렀노어팍 늙어버렸네 아저씨 빨리빨리 하세요 아니 세저나 어차피 못가요 차단이 많아서 가지 마요 가지 사 이거? 리로이다 그래 뭐 이거? 이것이것도응 응.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해가 졌 이거? 해가 졌거 이거? 봤는데, 어우 지금 앉아만 있어도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고 특히 무릎, 무릎이랑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리고 목이 되게 아파 뭐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찌릿찌릿한 정도? 원래 관절이 막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청소 쉽지 않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Good.